오 n 도시 l 하주 s h i c h u n Hajusi Yasagem s h e r n d a d u d k Je y o n g s n o n g h ISTJ YUI Honin Shingo Hashi g e g e h a n d s t j World Membership g e h a Vlog a s m d n Total Negative Benefit y o New l l s k s a s e y o